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지만 무뎌지고 답답한 지금의 저의 마음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사라져버린 모습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할 제목들을 주셨고 감사할 제목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지만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 감사하지 못한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저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봐도 그저 답답하기만 한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삶에 너무 지친 상태로 인하여 늘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저의 일상생활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인해 주님 손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고 내 속에 있는 문제와 고민들을 털어놓을 곳이 없다는 생각으로 혼자인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언제나 떠나지 않으시고 늘 저를 기다려주신 우리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종기한 사람으로 저를 창조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제부터 다시 삶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다시금 희망을 찾게 하시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해도 다시 주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힘이 없고 감사할 마음이 없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해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우며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